나를 믿은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아까 그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?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를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강처럼 흐르면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영생으로 자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게 사장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. 내가 주는 물,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. 끊임없이 이 생명에너지가 솟구치면서 그대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. 그 악구절에서는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. 이런, 이런 얘기, 이게, 이게요. 저희, 저희는 이게, 여러분 이게 뭐 상징적으로 들리시죠? 저희는 상징적으로 안 들립니다. 왜? 실제 뱃속에서 에너지가 터져 나오거든요. 온몸을 채웁니다. 생명에너지가 이 단전이라고 하는 데서 솟구쳐서 온몸을 가득 채우는 작업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, 그게 제가, 아, 이런 얘기 성경강에서 하면 안 되는데. 아무튼. 영어 비결에서 나오는, 영어 비결에서 나오는 태식 쪽으로, 태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숨이에요.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. 하나님의 숨을 태식이라고 하는데요. 왜, 왜 태식이라냐?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었다는 건데 태어나면서 폐호흡, 에고의 숨을 쉬다 보니까 복호흡, 하나님의 숨을 잊어버렸어요. 그런데 다시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숨을 쉬다 보면 다시 이 배로 숨을 쉬게 되면서 이 배에서 성이 성령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내몸 안에서 이 팔다리에 가득 채워서 이, 이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영적인 육체왜 이거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사멸할 수가 없어요. 변화할 뿐이지 사멸하지 않습니다. 모양은 자꾸 바꿀 수 있어도 사멸하지 않습니다. 이 육체는 사멸해야 돼요. 지구, 지구한테 쓰고 돌려주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만 이 에너지의 몸은 영원히 우리 겁니다.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요.